어그 주변에 아직 그 시술 받는다는 얘기 안 했어요? 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네, 예뻐서 그냥 땅 나고 나타나고 짜자잔 하고 나타나려고 마음에 네. 드는 남자로 소개팅을 했어요. 네. 그 남자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네. 어디 먼저 봐요? 저는 눈을 봐줘 아니 그 남자가 어디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웃음> 안녕하세요, 조수연입니다. 어, 제가 이따가 비절개로 코설형을 하러 가는데요. 음, 평소에도 좀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앞에서 봐도 이렇게 코가 좀 뚱뚱해 보이는 것 같고,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외부리가 있어요. 어, 수술은 솔직히 좀 무섭고, 비절개로 코를 예쁘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얼른 이쁜 모습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안녕 자한번더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웃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지금 무용 전공을 하고 있고 어, 쇼핑몰 의료 피팅 모델로 일하고 있는 조소연입니다 오 박수 지금 무용 한다고 하는데 네. 어떤 무용을 하세요? 저는 지금 실용무용 정공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실용무용이면 어떤 대중음악에네 많으면... K-POP도 포함이 되고 어. 어, 걸스힙합 그런 어.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 걸크러쉬? 네 센언니? 어? <웃음> <웃음>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23살입니다 아 23살? 네. 네, 비절개 코 성형 시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오, 그래요? 왜 코, 왜, 어떤 상태길래 그런 시술을 받으려고? 음, 평소에도 항상 컴플렉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뭐, 앞에서 보면 좀 콧볼이 넓어 보이고, 어. 옆으로 보면 좀 매부리가 있어요. 아, 그럼 잠깐 90도로 잠깐만 좀 돌려보시겠어요? 네. 그, 그대로 있어 보세요. 네. 콧볼이 좀 넓어 보이고, 매부리가 좀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싶다? 네, 맞아요. 어. 수술은 계속 생각은 해봤는데 음. 아직까지 용기가 안 나서 음. 일단 비절개로 시술을 한번 받아보려고 아그러시 네. 다들 그냥 응. 예쁘라고는 해주는데 음.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긴 했어요 아 그래요? 네아그 어, 그래, 주변에 아직 그 시술 받는다는 얘기 안 했어요? 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네, 예뻐져서 그냥 짠 아! <웃음> 하고 나타나려고 짜자잔 네. 하고 나타나려고아 그렇군요 야, 컴플렉스예요? 네저 혼자 계속 컴플렉스예요 아, 아, 아. 거울 보면 항상 음. 계속 보이고 제일 먼저 보이고? 네 맞아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음에 드는 남자하고 소개팅을 했어요. 네. 그 남자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그럼... 어디 먼저 봐요? 저는 눈을 봐죠 아니 보자. 그 남자가 어디 먼저 보는 것 같아요? 눈, 코 같이 보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렇구나. <웃음> 네. 아 그러니까 세안하고 나서 거울 보면 항상 코가 그렇게 신경 쓰죠? 네 맞아요. 어, 제가 좀 겁이 많은데 진짜 큰 용기 내서 시술 받는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웃음> 원장님. 뭐 이런 거 없어요? 네, 사랑합니다. <웃음> 저 마음에도 없어요. <웃음> 이제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고고싱! <웃음> 안녕하세요, 주시현입니다 제가 지금 병원에 가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 떨려요. 얼른 가서 시술 받고 예뻐져서 돌아올게요. 안녕! 위아래로 실을 넣어서 약간 일자처럼 보이게 만들 테스 완벽하게 일자되기 힘들어요. 여기 깎지 않는 일은. 아, 어쨌든 네. 여기, 여기 꺼진 데를 높이는 거예요, 높이를. 그다음 코끝을 최대한 이렇게 올리는 거고. 네. 녹는 실로 하는 거니까 조금 조금씩 녹으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데, 네. 했을 때가 좋았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안 녹는 실로 두면은 영구적으로 내려오지 않는 형태로될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 녹는 실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시술 잘 봤고요. 예뻐져서 봐요. 네. 좀 이따 봐요. 잘 봐주세요. 요 하고 나니까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아무 생각이 안 조금 들어요? 음. 아직 마취가 덜 풀려가지고 음. 코가 조금 불편한 건 있는데 음. 아직 붓기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음. 붓기 빠지면은 네. 이제 뇌소리가좀 사라지고 콧돌이 네. 좀 작아지고 네. 네, 원하는대로 이제 나오는 거가요네 거울 보니까 네, 음울들었어요 <웃음> 그래 좀 이따 태어날 거예요 소연님, 이제, 이제 태어나시는 거예요? 네. 어때요? 아직은, 없어요? 느낌이? 어, 지금은 별 느낌이 없고, 네. 음. 코는 지금, 그냥 되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어, 옆으로 약간만 좀 이렇게. 이야, 앞으로 뇌구리가 싹 사라졌네요? 네. 이렇게 <웃음> 빠지면 더 마음에 들어요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시고요. 좀더 이중에 예뻐져서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어, 저는 시술한 지 2주차 되는 날인데요. 어, 이거 시술 받고 나서 확실히 뇌부리가 많이 어, 보완이 된것 같아서 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